예예예! 예! 예! 예! 저렴한 예용으로 세계를 여행한다. 예예다 <웃음> 거지 투어. 거지 투어. 한번 뛰어지면 안됩 예. 기기 하나요. 예. 아 드디어 이제 저희는 스쿠터를 빌립니다. 스쿠터 를 빌려서 제주도를 투어 해야죠. 한 대를 빌려서 저희 둘이서 같이 타고 이동하으로 갑니다. 지금 여기 뭐 스쿠터 많거든요. 저희가 고를 스쿠터 어떤지. 지금 날씨는 여러분들 30도입니다. 어떤, 어떤 스쿠터입니까? 돈 있냐? 30도에 누가 오토바이 투어를 합니까?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. 자 드디어 좀 내구성이 좋은 혼다로 결정했습니다. 을 옆에 왼쪽 그 대만 건데요. 아 어, 혼다가 또 이제 오토바이 중에도 괜찮은데 스쿠터 중에. 오, 오토바이 전문가 세요아 전문가죠. 이게 좀 어, 좋긴 한데 잘 나가는데 오늘 들었을 때 가벼워요. 느낌이 음. 느낌이 뭐죠 가볍게? 그러나 음. 아, 이걸 잡으면 어안 들립니다. 이 정도는 튼튼하고 내구성 이 있게 그러면 투어를 해서 안전하게 혼다로 결정을 합니다. 가벼우면 내구성이 안 좋은 건가요? 닥쳐. 예 죄송합니다.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. 핸들이 틀리니까 털리니까? 아, 네. 우리 사장님입니다. 아 예. 오, 허 <웃음> 형님. 여기 이거 탐나. 탐나입니다. 그죠? 네. 탐나 탐나 블렌트. 잠깐 손님이 먼저 와 있어서 예 네. 양해를 구하고 먼저 네. 네. 네. 네 먼저 빨리 손님 와 주시죠. 네, 결제를 해야죠 빨리. 어, 결제. 어 결제해야지. 돈 네. 있어요? 아돈돈 있지. 어. 거지라면서. 아그지긴 한데. 네. 아또아또 아, 또 우리 제주도 동생이 <웃음> 또 결제를 해줍니다. <하십니다. 웃음> 역시 거리 <역시>. 투어니까. <웃음> 어, 여러분들 스쿠터도 공짜! 공짜. 예! <웃음> 공, 스쿠터도 공짜! 예! 예! 점심도 공짜, 예! 오토바이도 공짜! 예예예! 그리트 예! 예, 예. 그릇투어, 예! 예! 자 거지 투어 양경태와 재영이 거지 <웃음> <웃음> 투어 저녁밥 먹는 시간 예! 자 지금 저희는 오, 어, 스쿠터를 빌려서 어, 이동을 해서 지금 저녁밥을 먹으러 왔는데요. 어, 여기는 바로 무슨 동이죠? 도두동 도두동 도두동 유명한 물회집이래요. 예 네, 여기는. 여기는... 스노기네. 스노기네. 스노기네. 스노기네. 스노기네. 스노기네입노기네 스노기네. 네 명가, 명가. 에이. 자, 여기서 오늘 저녁 식사를 뭘같은데요 여기서 또 어, 제주 동생이 네. 저녁을 사줄것 같습니다. 예! <웃음> 공짜다. <웃음> 공짜다 오늘도 공짜 진찬스 걱정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다 뜯어먹는 게 아니고 어, 서울 가서 또 제가 오면 또술 사주고 그럽니다 예.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. 그런 거점을 뭐, 너무 이렇게 뜯어먹는 게 아니냐 그렇게 <웃음>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는 전복 물회랑 예. 전복 죽을 먹겠습니다 예. 전복 스페셜 예. 둘다자예한 응. 벌써 저녁밥을 책임져 줄 고새우가 아 준비하고 있네요. 어, 시크해 시크해. 그냥 네. 밥만 먹어. 아, 어, 저녁을또챙겨줍니다 전복 물에 고맙다고 빨리 인사해야지. 고맙습니다. <웃음> 야이 전복 전복주오 전복 기계 이게? 네. 오. 네. 자한입 아. 드세요 먼저. 들어가 볼까 아오. 전복 전복 물에 전복 물에 전복이 정말 가득세요 네. 전복이 가득하다고요? 오, 오 전복 봐 음, 음, 음, 음, 음. 음. 복으로 어. 이행시 천, 천 전부터, 천 전부터, 고, 음. 고기 많은 놈입니다. 무난했죠? 자, 이행의 대가, 양경됩입니다 증배. 우우 말이죠. 꼭 먹고 싶었습니다 꿈을 어. 가득 담은이 전복 꿈회를요 역시 문화했 네. 요전세는저세저오저저녁 저는 저는 저는 전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 전. 전. 전. <웃음> 아, <갑상디 드리네. 웃음> 전전저에요 아, 그래. 전? 전. 전. 전. 전. 는 전. 는 저는 저는 저은 저는 저는 저는 저희 세명은 무난했습니다 <웃음> 잘 먹겠습니다 전복 진짜 맛있다 네. 전복죽도 먹어야지 쭉. 저희가 전복죽입니다 전복죽이에요 뜨거워요 더울때 이열치열이죠 네. 전복죽 3회시전전두환이꼭 고구 먹으면 쭉 죽습니다 복숭아 알레르기 있어요 그런데데네 아 그래? 아... <웃음> 또 다른거 하 했는데 그것까지 못하겠더라 아형 복숭아 알레르기 있어아 조용소같네 아아자 안경 태라 지금 오, 야 이마만 크게 나온다 아, 천히 들어서 구수하고 맛있어 그죠? 자 전복죽 전 전말이죠 복 복스럽게 한입 먹었습니다 죽관네 이거 왜 이렇게 맛있네? 북한사람이었으면 뭐, 크게 웃기진 않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냈어요 저희 나날이 발전해되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밥 먹을 때 건들지 마세요 이제